자, 오늘은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라. 살아있는 가정교회 마지막 때 지하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세 번째 시간, 이제 어떻게 교회를 정말 할수 있을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왜 우리가 지금 이때, 어,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환란의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하교회를 대비한 어떤 가정 교회를 준비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살아있는 가정 교회의 특징을 신약 교회의 그 모습과 비춰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 마지막 이제 실제 편이에요. 정말 내가 가정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어디에서 어떻게 모일 것인가 또 누가 교회를 이끌어갈까 헌금은 어떻게 할까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건가 자,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했죠 물론 신약교회에서도 각 처소에서 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가정교회일까? 무조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그 부어주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사실 예배는 요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가정뿐 아니라 일터, 학교 그밖에 어떤 곳에서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음,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번그 주일에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각 소그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목장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전쟁이나 질병 어떤 급박한 상황 이런 핍박의 시기가 오면 교회에 갈수 없을 때 이것을 대비하고 연습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모두 교회로 예배를 드리지 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목장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어, 각 과정에서 목장별로 예배를 드릴 때 목자가 미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녹화해 놓은 설교 영상을 가지고 와서 집에 텔레비전으로 그것을 틉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그 주보의 절차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돼요 자 이렇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때 전쟁이 갑자기 막 터졌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로 막 뛰어가서 목사님 설교 영상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뭔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된 프로그램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요즘 많은 교회 제도권 교회들이 뭐 목장 예배, 셀 예배, 다락방 이렇게 해서 셀 교회, 아주 작은 모임들을 소그룹 모임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셀교회의 창시자, 이제, 라이프 레이버라는 사람이 셀교회를, 어, 창시했어요. 그런데 이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보면요. 자, 셀그룹은요. 주중에 한번 그 셀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셀그룹 리더들 위에는 각그 지역별 평신도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역 담당 교육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자 위에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대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그한 주간에 다시 소그룹의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비록 소그룹 모임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화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향했던 어떤... 동등한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소그룹 자체가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이 뉴스를 잘 보세요 3D 프린터로 이제 과일을 만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3D 프린터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 3D 프린터로 만든 과일이 과일의 모양만 흡사한 게 아니라요. 그 출력된 과일이 진짜 유사한 그 과일의 맛과 향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출력된, 만약에 사과가 3D 프린터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유사한 맛과 향을 낸다고 해서 그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딴 사과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와 3D로 된그 사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3D 프린트로 된 사과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사과나무에서 딴 사과는 사과 속에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랄프 네이버가요 그 셀교회 지침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모임과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가진 프로그램 지향적 성격이야말로 적절한 일정을 제시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삶의 교제를 대신해버린 핵심적인 주범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제 라이프 네이버는 셀교의 중심들이 어떻게 셀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이네 가지 W를 진행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네 가지 W는 뭐냐. 웰컴, 환영, 그리고 예배, 월십, 말씀, 월, work, 사역, 웍스라고 이렇게 구조화를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그런 셀 교회에 가면 처음에 아이스브레이커라는 의미로 환영을 하죠. 그래서 서로 뭐 일상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어떤 묵상이나 독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의 의문점을 어떻게 이 가정 교회라는 책을 쓴 볼프강 짐존 이라는이 사람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 했냐면요 이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 중심적인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탁월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셀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프로그램 중심적인 형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역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와 그환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하 교회의 모습은 사실 가정에서 출발하지만요, 어떤 이런 시스템 속에 있지 않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록 장소는 가정이지만 장소의 구속력도 받지 않고요, 어떤 일반 제도권 교회의 그런 어, 모델, 그런 모습도 띄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장소를 어떤 건물에서 가정집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부터 중세까지 계속해서 이 지하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중세 유럽에서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또 중세 왈도파는 어떤 자연 동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의 은중국 지하교회들은 여전히 숨어서 가정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모습이 지금 동그란 게 원쳐진 흑백 사진의 모습인데요 바깥에서, 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을 찍어서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고발했어요. 이들이 모두 참수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노출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서 어떤 장소의 구속력을 가지 않고 이 지하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지만 어떤 환란의 시기가 오면 그 장소는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전제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또 얘기해요 어근데 가정교회 하려면 사람이 좀 모여야지 교회를 할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교회를 몇 명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목사님은요. 리차드 원블란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원블란트 목사는요. 그 루마니아 공산정권한테 그 비위를 맞추고 거짓으로 타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했어요.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어떤 편하게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모두 떨쳐버리고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원수인 그 러시아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러시아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돌아섰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결국 신고를 해서 결국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14년 동안 온갖 고문을 받아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원블란트 목사가 그곳에서 이 감옥 속에서도 혼자 독방에 있었어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라 거예요. 단한 명으로도 사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은 머리된 예수님이 머리이신 지체 한 사람의 교회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 그 순교자의 소리를 이 리처드 원블랜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어떤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예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이나 정해진 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혹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다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려,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하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누가 교회를 이끌어갈까? 자, 제가 어떤 만났던 분들 중에요. 그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돼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 때 종종 WCC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는 의로운 길이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공교연하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굉장히 부딪힘이 왔습니다. 과연 이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집사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 교회를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 팍달리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한 교회를 가면 이상한 어? 뭐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동성애를 지원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만 막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이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께 그러면 집사님 어 한번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근데이 집사님께서 굉장히 고개를 깨웠던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저희 집에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가정,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배는 제가 드리지만 어떻게 가정, 교회를 하나요? 이렇게 아주 난색을 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요 사역자가 누구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모든 지체가 그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중국의 지하교회를 여러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산화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중국에 있던 서양 성교사들이 서서히 추방당하다가 이제 문화혁명이 시작됐을 때는 완벽하게 모두 다 쫓겨나가게 돼요. 한 사람의 서양 성교사도 남지 않았다는 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제 중국의 그감시하에 있는 삼자 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설교를 모두 감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역자들을 모두 개조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신론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고 거의 뭐그 나와가지고 인민재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958년에 마호쩌똥의 부인 이 장칭이 외국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 가야 볼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1970년대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은 중국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998년 이후에 중국의 이제 경제특구 개방으로 그 중국의 지하교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랬던 것이 1 9 9 0년대 정말 수천만 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 2억 명의 중국 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해외의 통계가 아니에요 어떤 중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약이 정도의 인원이 지금 어, 그리스도교다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뭐 70만 명에서 약 2억 명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책도 구할 수 없었어요 성경책이 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고문을 당하고 인민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누가 도대체 교회를 이끌었을까요? 누가 이끌었어요? 예수님 바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 In this c h u r c 0 to c 1 9 9 0년도에 이제 한그 어, 외국 방송사가 이제 중국의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촬영을 모습이에요. 이 중국의 지하 교회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이 그 신약교회를 본다면 이 중국의 지하교회 이모을 본다면 느낄 수가 있는데 This church meets on a farm far away from prying eyes.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농장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Here's an example of an underground church out. 그리고 이 e a c h r i s t i a 전도 현장의 모습에 엄청난 사람이죠. 앉아 있는 사람은요. This particular preacher was once crippled but was healed when someone prayed for her. She now preaches the good news of Jesus to anyone who will listen. In this particular meeting, over 1,000 people became 10 Christians. One thing I quickly realized about the Chinese church is that it's a lot different from the American one. For one thing, 학원을, they think a four hour sermon is short. 뭐, In this church service, it's 그120 degree degrees inside the building. The people meet for 12 hours straight. Dennis told me one story about a time he went to a very remote village in China to preach. He was led into a large room where the people were packed so closely together that he had his back to the wall and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row in front of him. Everyone stood. There was no room to sit. He asked how long he should preach for and they told him from 8.30 to 7 at night. Then they asked him if it wasn't too much trouble, could you come back tomorrow and preach from 8 30 to 7 again? And then, 물었더니, very sheepishly, they asked again, if you'd be so kind, could you come back the day after that and preach from 8 30 to 7? He asked how often he should take breaks, and they told him not to stop. The people will wait. Then he asked them what he should preach on. 사람들이에요. Everything, they replied, from Genesis to Revelation. And then it dawned on him, these people had no Bibles.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최근에 그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한 어떤 형제의 그 방문 간증 기록이 있어서 제가 잠시 그 알려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음, 그 방문 간증록이에요. 교회 안에 60에서 70명이 넘을 듯한 사람들이 긴 탁자 4개를 사각형으로 맞붙여 놓고 그것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아 있었다. 마침 어느 젊은 여자 한 분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눈물반, 울음반으로 부르고 있었다. 같이 부르는 형제들의 얼굴에나 이분의 얼굴 모두에 무엇의 얼굴에 <웃음> 무엇인지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흐르고 있었다. 무슨 찬송가를 부르기에 일어나 생각이 들었다. 찬송 간증이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다. 찬송가가 끝나자 어느 것은 장엄하고 우렁차게 어느 것은 낮고 속삭이듯 주고받는 시가 계속됐다. 이 시는 시편 가운데 있는 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영안에서 주님을 찬양해내는 찬송시라고 통역가는 이야기 했다. 사실 난 그때까지 성경에 찬송시라는 말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성경 곳곳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나중이었다. 찬송시가 끝나자 기도가 시작됐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자 한 사람이 또 무릎을 꿇어 앉으며 1, 2분 정도 짧고 간결한 기도들이 줄을 잇듯 계속되었다. 모두 주님의 흐 주님의 흐르심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그분의 능력과 보살핌에 감사하는 기도들이었다 증언부원 없은 그렇다고 경건한 단어를 전혀 쓰지 않는 짧고 간단한 일상의 말들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열어주실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다 집회에는 예배 프로그램이나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형제도 없었다 주님의 흐르심을 맡긴다. 주님의 흐르심을 맡긴다. 어떤 형식이나 제약도 없다. 누구 하나 상관하는 사람이 없다.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흐르게 할 뿐이다. 자유함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흐르는 성령을 볼수 있었다.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옆에 형제가 말을 걸어온다. 나의 관심은 여기 목사가 누구고 어떻게 생겼고 언제 말씀을 시작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거였는데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전체에 주목을 받으면서 누군가 설교글을 시작하려는 기미가 없었다 이상했다 단지 한 사람씩 일어나서 짤막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어제 유한복음 3장 3절에서라고 어떤 말씀을 시작하면 약속이나 하듯이 유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외우고 또 다른 구절을 대면 전체가 같이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화답한다.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통한 깨달음을 간증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다. 극치는 나중이었다. 어느 정도 말씀과 증거들이 다 나온 듯 싶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몇몇 형제분들이 일어나서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는 보충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씩 빗나갔던 말씀이나 잘못 증거된 말씀들을 정리해준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를 요약해서 오늘 집회에서 나타난 주님의, 주님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듯이 정리를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모자라다 싶으면 아주 나이 많은 한 형제가 일어나서 다시 그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다시 끝내 궁금하지 못하고 물었다. 여기 목사님은 누구세요? 왜 설교하는 분이 없으세요? 이게 집회 전부인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중국교회에는 목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수발하는 어른 형제가 계시는데 우리는 주임 형제라고 부릅니다. 매번 집회도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 주임 형제라는 노인은 그곳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었다. 교회당을 내가 들어갈 때 교회당 입구에서 신발을, 빗물에 젖은 신발 하나하나씩 다 닦고 있었던 분이었다. 나는 그 노인을 보면서 저 불쌍한 노인이 먹고 살게 없어서 다른 사람 신발을 닦아주면서 연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노인분 그렇게 섬기고 있던 그 노인분이 이 집회, 이 예배 장소에 가장 오래된 85살 된 바로 주임 형제, 장노님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보면서요, 어,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충격이 있었어요. 사실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정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국의 지하교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광훈 목사님도 이렇게 증언을 하셨죠.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 갔을 때 정말 그 공안의 눈을 피해서 일곱 시간 그 차를 타고 뭐 비행기에 내려서 다시 뭐 트레일러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막 차를 타고 한 거의 반나절을 갔는데 거기 거의 산 아래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산 아래에서 경기, 트레일러 같은 아주 드드드드하는 이것을 타고 7시간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렇게 물었더니 공안이 힘들어서 못 처쳐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분들은 어떤 이런 그 목사라는 그 개념도 없지만요 이런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굉장히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뭐 30분 넘어가면 일단 몸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1시간 넘어가면 표정이 굳어져요 2시간 가까이 된다 진짜 이거는 답답함 모르시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어?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여쭤더니 30분 이상 하면 쫓겨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 목사 쫓겨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의 지하교회는 대부분이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이두 시간은 항상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이 제도권 교회가 모두 타락되고 그 교회들은 정말 적 그리스도의 그런 표를 받지 않으면 갈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우리들은 정말 지하에서 정말 테러리스트로 근본주의자로 낙인찍혀서 정말 제거되어질 대상으로 이렇게 찍혔을 때 우리가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맘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또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미리 하나하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이 성령이 부어지시는 그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담긴 CD나 MP3 그리고 요즘 너무나 잘돼있죠 유튜브, 이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극을 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의 이 방송들은 사실은 각자 또 따로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와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 이런 가정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지하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때 특별하게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라든지 찬양 인도자는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특별했던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찬양 이 말씀과 비춰서 내이 찬양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너무나 어? 의미가 크다라고 할때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면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일상이 우리 각자의 일상이 모두 항상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하답하면서 마음의 노래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물론 실질적인 여러 것들이 있죠. 뭐이 모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 보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이때 그러면 초대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했나를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리더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라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시죠?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진리일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주장했지만 그것이 악법인 경우 지금 국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동연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악법 중의 악법인데 그 악법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필요한 방법으로 선택한 채택이 아니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것이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서로 합의, 합의의 덕을 세운 거예요. 어떤 합의의 덕을 세웠냐. 어떤 잠깐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시간, 4, 5시간이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나오는 다음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차 합의하에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결정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럼 조금 더더 더 실용적인 어드바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만들었어요. 뭐 가정이 한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모였어요. 아니 우리 만약에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도 그래요?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모였다고 볼게요. 이렇게 셋이 모였다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로 해서 아버지가 앞에 서서 인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 쇼파에 앉아갖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는 거,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자석 배치를 하는 것이 좋냐. 자, 이 제가 두 가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는 게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원 하나로 사실은 어렵죠. 이럴 때는 어떤 사각형 구조. 그런데 사각형 구조에서 이렇게 제가 이 모퉁이는 다 비워뒀어요. 이것은 이제 급한 일이거나 오고 가는 그 통로를 가급적 비워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뭐 약간 좀등한 시대인데 모이는 장소에 뭐 아주 뭐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어좀 어려운 상황에서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컨디션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 교회를 한다 하면 뭐 환기, 환기라든지 온도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모임의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적어도 모임을 함께 나눌 때는 20분 전에는 그 모임의 장소에 모두 도착할 것을 권하는 것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시간이 됐는데 늦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말고 정하진,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늦는 사람들이 아,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늦는다 그럼 그 시간에 문을 잠그세요 왜? 예배는 준비되어야 져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는 다음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꼭광고를 해야 죠세 번째 모임을 한 후에는 꼭 함께 뒷정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가정을 돌아가면서 가정교회에서 그 공동체의 그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항상 청소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뒷정리를 해야 된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함께 뒷정리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방문자가 왔을 때는 자신이 소, 자신을 이자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겠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면 가족의 이론을 결속시키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왜 먹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가정에 또는 이 공동체의 어떤 진정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다 공동체의 요원들이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임의 한 가지 더요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곳에서 모일 때 어떤 규칙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그 규칙들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종,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헌금을 내게 되겠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이제 성경의 이제 십일조와 첫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십일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왔다는그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11조와 첫 열매를 내므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책임과 음. 보상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면 이 구약의 11조를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의 11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만나서 자신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베레에서 자신의 11조를 서원했죠. 그리고 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 11조가 열두지파에서 그 땅에,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위인들의 11조 중에서 또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즐거움을 위한 11조도 있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 권속과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모두 즐거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11조의 쓰임들이에요. 그리고 또 구제에 대한 11조가 있었고요. 왕에게 바치는 그런 11조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 이 구약의 11조가 이제 역대와 말라기 그리고 느헤미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11조는 사실은 이제 바리세인을 책망할 때 그 때, 이제 이 10, 11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히브리어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또 아브라함의 11조라고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약에서는 이두 군데 밖에 이 11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 연보예요, 연보. 그럼 이 신약의 연보가 어디에 사용되어 왔냐? 보면은, 첫 번째, 교회 안에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구제했다고 다와 있고요 여기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고아와 가보를 환란 중에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돼 있죠 그 필요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교와 선도에 선교에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섬겼던 거죠. 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보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성교를 하고 전도하는데 이 헌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성찬, 공동식사 비용으로도 이 헌금을 사용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성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이 연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헌금을 드림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교회 안에 우리 그 공동체 안에 궁핍한 자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에 대한 구제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필요 의식주를 채웠다고 돼 있고요. 영혼 구원 그리고 애찬 가르침 이 있는데 그러면 요즘 그큰 교회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냐? 헌금 봉투가 너무 많아요. 뭐? 건축헌금, 뭐 작정헌금, 감사헌금 뭐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헌금으로 무엇이 어떻게 사용되냐 교회 건물 대출이자로 사용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축제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축제하는 비용으로 또 사용되어 지고요 뭐 교회 내에 단합대회라고 해갖고 체육대회 장기자랑 저도 예전에 뭐 영업으로 갔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비용으로 그런 비용들을 다이 헌금으로 사용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교회에서 재테크를 해요 어? 뭐 주식 투자도 하고요 부동산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뭐 북한 돕기 헌금 북한의 지하교회 돕기 헌금 그리고 또뭐 어떤 뭐 WCC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헌금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걷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제도권의 교회 큰 교회 다닐 때저 역시도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헌금은요 잘못 그러니까 헌금이 굉장히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교회 안의 구제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먼저 챙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챙기기보다는 그한 교회 안의 성도의 구제 헌금은 대부분 뭐 5%, 5 미만? 이렇게 사용될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그 외의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 지원 헌금 같은 경우에는요. 음. 여러분, 강도 맞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강도를 돕는 격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그 지하교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그 지하교회로 돈이 가나요? 지하교회 사람들 보기만 하면 모두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방국에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람들한테 그 헌금 들어온 거를 갖다가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어? 그럼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북한에 있는 그 봉수교회나 칠골교회가 정상적인 북한교회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라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라게그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김일성이 바로, 김정일이 바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봉수교회, 칠골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지원한다는 라 것은요 결국 북한 공산당을 지원한다는 라 거예요 이 헌금의 용도를 잘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 교회에서 가정 교회를 운영할 때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교회 내에 어려운 가정을 도와야겠죠. 갑자기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도 안 좋아지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성경에 이미 경제 공황, 기근을 유한 계시록에 게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실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목숨을 끊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공동체에 내 실직한 사람이 있다 그런 형제가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돕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공동체의 한 지체 가운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이것을 국가에서 뭐 실직 고용보험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내가 쌀두 가마니가 갑자기 가을에 들어왔어 시골에서 보내줘서 그러면 한 가마니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 갑자기 병에 병이 들었거나 갑자기 뭐 고아가 생겼다거나 하면 이 가정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 교회를 할때 우리가 굉장히 그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잘 사는 그런 가정에서는 잘 사는 그 멤버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나는 이 음식을 섬기는 게 물론 말은 라면도 괜찮아. 어, 우리 라면 한개 끓여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으로 올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일정 부분 같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체에게 어떤 다른 방법을 줄 수도 있죠. 음식을 같이 싸갖고 다니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나 전도사가 이제 가정교회마다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음,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순회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바울이 순회 사역자였어요. 순회 사역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그 사람들은 어려,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그 가정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숫자가 계속 증가하죠 그럼 그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안고 있지 않아요 배가 시켜죠 그것을 바로 교회 개척이에요 다시 또 다른 정말 생명력 있는 가정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또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지하 교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가정 교회를 한다고 할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도전해 볼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볼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저 좌파들의 주장대로 정말 그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에 가서 정말 어떤 오히려 중, 북한과 중국에게 흡수되는 그런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이 광화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정치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게 주어질 그 핍박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불의함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핍박이 올때 우리가 분명히 핍박이 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데 여러분 실수는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교회를 직접 하면서 정말 한 걸음을 내딛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핍박이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해도 제가 아는 그 집사님처럼 WCC, WEA에 가입된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장 나와야 돼요. 그 교회에 헌금 내면 안 돼요. 나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자파교회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을 보고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파교회의 현수막을 보세요 교회가 왜 FTA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 국가보안법 왜 얘기합니까? 이게 자파교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라, 지금 나라의 지금 나라 어떤 안보 상황은 어떠 상관없이 무조건 평양의 심장병원 내년에 완공하겠다 합법적으로 북한에 돈 대주겠다 이런 교회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가정교회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힘드시면 광야교회로 가시면 돼요 청와대 광약교회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들 중에 어느 한 사람 너무 일러요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심판이 다가올 때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비록 지금 당장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교회의 리더들이 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 그런 교회에 숨겨진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